소이놀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놀토터의소원이에요 오늘은 스노우볼 스키쉽을 할거예요 여기 소세지와 친구들이 있어요 옆은 롱시디가 있네요 영어로 스노우볼이라고 써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한번 놀아볼게요 렛츠 o 짜자잔 스노우볼이 있고 뒤에는 크리스마스 빠질 수 없는 틀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기르는 동안 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해줄 건데요 근데요 먼지가 아주 귀여워요 먼지는 나쁜데 귀여워요 그렇지만 먼지니까 없애야겠죠? 어없었다 먼지가 그러면 다음 쪽에서도 먼지칠게요아 먼지가 없어졌다 신기하네 어 됐다 그러면 이제 얼룩을 지워볼까 얼룩은 이걸로 그러면 이스펀지로 쑥쑥 닦아줄게요 얼룩 없어졌어 없었다. 그럼 이제 넣을 수 있겠어 이거는 여기다가 보관하면 돼요 이제 깨끗해졌는지 볼까? 우와 깨끗하다 여기도 깨끗깨끗 깨끗. 열심히 한 부담이 있구만 한번 끄며볼게요 음, 나무도 나무는 여기 옆 그 다음에 집을 어기다가 옆에다가 의자를 놔줄게 칠 옆에다가 누군가가 눈싸움을 만졌어 소세지가 만졌네 완성 여기는 이제 고원 여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가볼게요. 2디가 있네요? 2디를 이것들로 꾸며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양발, 양반, 양발이 있어야지, 꼭. 어, 별 벽이다. 벽을 꼭 쿠키서슬지를 여기 아니다가 짜자잔! 퓨리도 완성됐다! 소노블이 아주 멋지게 완성됐어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꾸며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맞다!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이크리스마스!